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실컷 강의를 했는데 마이크를 설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5월 28일 토리입니다.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주식시장에서 왜 실패하는지 왜또 선물옵션에서 실패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장의 특징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걸어왔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은 예상밖에 일어납니다 뭐 남들이 다 예상하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를 않고 남들이, 대중들이 심리가 역방향으로 갈때 대박이 탄생합니다. 아, 실컷 이야기 했는데, 하하. 마이크를 설정을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음성이 없는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웃음> 슈퍼땡스라도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텐데 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시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큰 거대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주식투도도 하고 선물옵션 투자도 하면서 서명갑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될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의 특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요인이 뭐냐 이거죠. 왜 실패를 합니까? 뭐다 찍어놨는데 <웃음> 자전 매매입니다. 자전 매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이게 왜 자전 매매를 합니까? 빨리 수익을 뭐 원금을 해보고 하겠다는 심정에 의해서 자꾸 진입하죠 이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실패한 요인 중에 상당합니다 이거 주식 매매 수수료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자주 매매 할수록 깡통 갑니다 한 200번만 한번 매매해버리면 그냥 원금 다날라갈걸요 200번만 주고 사고 팔고 해버리면 그만큼 매매수수료 큽니다. 그죠 왜냐하면 0.5%만 해도 200번이면 딱 100% 입니까 원금 날라갑니다. 200, 200번 매매해버리면 그만큼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이거 이야기해주는 사람잘 없을걸요? 매매수수료 200번 하면 원금 날라간다고? 허허 <웃음> 그러니까 200번 매매하면 원금 날라갑니다 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죠 어, 200권 매매 안해야겠다는 생각 들죠 어. 주식은 그냥 매수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폭락했을 때 예. 그리고 주식은 이 장점이 있어요 이만길이란게 없죠 이게 이제 큰 장점이죠 그런데 파생은 이 만길이 있어 가지고 예. 딱못 맞춘 사람은 그냥 깡통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은 다 대부분이 주식 상승장에 매수합니다. 상승장에. 이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아, 언제 상승장인지 언제 하락장인지 초보자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거. 그냥 남들이 뭐 실적 좋다고 하니까. 실적 좋은 회사 주식 딱 삽니다. 예. 언젠간 오르겠지. 그 언젠간 오르겠지가 아닙니다. 그죠? 상승장에서는 조금 올라가요. 실적 좋은 회사가. 실적 좋은 회사가 실적 안 좋은 회사보다는 더 빨리 올라가죠. 올라가는 속도가. 근데 하락장에서는 실적이곤 나머지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 대부분. 이상한 뭐, 어, 뭐 작전주나 올라갈까. <웃음> 어, 외국인이 손대지 않는 종목은 올라가죠. 근데 외국인이 손대는 종목은 하락장에서는 다 내려갑니다. 대부분 다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초보자가 상승장에서 덜컥 매수합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아마 올라갈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의 원금이 뭐 회복이 됩니까? 하락장에 오면은 막 그냥 계속 내려가는데 손실 계속 봅니다. 예. 그러다가 캔디도 어, 못합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급증 때문에 하락장에 또 덜컥 팔아버리죠, 이게. 예, 팔아버립니다, 하락장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하락장에 팔아버리니까 이 거대 세력들은 하락장에 주식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해가지고. 이 원래 하락장에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주식을 못 삽니다. 아이, 주식 시장, 막 증권 시장 망할 것 같은데 주식 잘못 사죠. 예, 못 삽니다. 예, 선수들만, 예, 주식을 삽니다. 폭락장. 9.12 테러라든가, 이런 금융위기 때, 또는 뭐 98년도 뭐 이런 금융위기 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금융위기 때, 뭐증권 시장이 망할 것처럼 폭락했을 때 누가 다 삽니까? 예,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돈을, 주식을 막 그냥 쓸어 담아 가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뭐,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맨날 막 하락할 때만 뉴스 나오지, 예,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그, 뉴스로 도배를 하지 않아요. 예,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걸, 어, 그런 정보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자기들이 주식을 팔아먹을 때만, 예, 주, 정보를 알려주죠. 아, 주식, 이 회사 주식 좋습니다. 뭐, 향후 전망이 좋아요. 하고, 유수를 도배를 하면서 자기들은 팔아먹으려고 정보를 흘리죠 이렇게 해서 조급증 때문에 주식투자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투자는 장기투자입니다 1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르는 속도도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웃음> 롱 포지션이라고죠. 하 매수 매수 포지션을 갖다가 <웃음> 영어로 말이죠. 롱 포지션 다영어로 나온 제조입니다. 롱이 길다는 뜻이죠. 길다는 롱 L N G 길다는 뜻입니다. 롱 포지션 매수는 길어요. 이 상승 기간은 길단 말이죠. 이 주식 시장의 형태가 그래요. <웃음> 상승 기간은 ]이다. 그래서 이 롱이라는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죠. 이게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쇼, 쇼트를 하죠. 쇼트 쇼트 쇼트 s h o r t 입니까 short, short, short, short, short, 짧다. 어? 짧다, 짧다, 이런 죠 그죠? 짧다 국어시간에는 짧다로 발음을 해라는데 그거는 정말 뭐 아닌 것 같아요 짧다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짧다라고 발음을 해라고 규정을 시켰습니다 짧다 그죠? 쇼트 이 하락기간은 짧아요 하락기간 이게 짧아요 짧다. 자, 삼성전자 매수는 1% 수익 내기도 참 어렵죠. 예. 그런데 선물 옵션은 아주,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7% 올라요. 증거금이 15%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급등했을 때 옵션에서 말이죠. 월물 옵션에서 한 50% 오르고, 급등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위클 옵션은 어, 이게 일 배, 350% 오르죠. 뭐, 꼭 이렇진 않은데, 어, 이게 급등했을 때, 뭐 급등, 또 급락, 특히 급락했을 때,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비시비시를 비지 한 날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하는 날도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5% 올랐다. 그러면 거의 1000%, 10배가 오르는 거죠, 10배. 10배, 요번에 3 0배 터졌죠 위클리 옵션이 30배가 터졌습니다 요번에 목요일날 30배 <웃음> 30배 가으면 3000%죠 30배, 3000% 이런게 발생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이런 식으로 오, 특이하게 발생하죠 한번, 한번. 특기의 특이한 상황입니다.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그래가지고 손, 주식으로 손실 입으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뭐 삼성년자 이런 우랑주는 실적주의를 좋은 회사는 집어치우고 급등주인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급등주죠 빨리 오르고 확 오르고 한 30%짜리 오른 거. 이건 이제 덜렁 매수를 하죠. 상승시기에또 덜렁 매수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올라가다가 막 그냥 내려꽂죠. 그죠? 좀 수익나다가 수익난 거 어, 청산 못 하고, 어, 하다 보니까 또 원금융까지 내려왔는데 또 청산 안 하고 있다가, 예, 크게 막하한가 막 맞을 때 그때 또 매도해버리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일반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급등주는 한번 해먹고 또 계속 몇 년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원금이 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주식은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급등주는 계속 테마주가 바뀌기 때문에 테마에 따라서 계속 그 주식을 발굴해야 되는 점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조급증 수익을 내겠다는 이 조급증 때문에 계속 이제 악의 구렁텅이 계속 빠집니다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꾸 원금이 감소가 되니까 더 어렵죠 1% 수익 내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는 원금만 돼도 뭐 나오겠다고 했는데 원금이 뭐 나옵니까? 그런 시절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선물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선물 옵션 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요. 초보자가. 아,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는데 이게 선물 옵션은 더 어려운데. 승리겠습니까? 예, 또 판판이 깨집니다. 예. 어여 이제 위클 옵션 만기일 때 푸드 예, 옵션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점. 이 종목 뭐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선물 옵션으로 탁 입문을 합니다. 하하. 부품 꿈을 안고 서민 가부가 돼야 되겠다. 뭐한두달뭐 공부해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유 클리 옵션 이제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높으니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외가에다가 외가격 있죠. 뭔데 외가격이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다가 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서 이제 박살이 나죠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이 위클리 옵션은 엄청난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또 엄청나게 손실률이 높아요 손실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거. 이보다 더 손실률이 높은게 잘 없죠 자 이런걸 모르고 뭐, 옵션 성질을 모르고 당합니다 선물 옵션 성질을 모르죠 성질이 있는데 성질을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주식 수다처럼 그냥 묻어 놓고 기다리면 수익나는 줄을 착각하죠 옵션이라고 해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 개념을 모르면 늘 당합니다 시간 가치는 제로인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 옵션 매도자가 유리하게 기 만들어놨어요 이 제도 자체가 옵션 매도자가 딱 수익을 잡자하게볼수 있게끔 가격이 높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자는 이 시간 가치 때문에 작살나죠 시간 가치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방향을 맞추고도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과 파생하는 뭐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은 성질 자체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길. 만길이 없으면 참 좋아요 선물옵션 할만합니다 왜냐 만길이 없으니까 손실라도 절대 안 팔면 돼요. 손실라도. 언젠가는 뭐 자손 만데까지 손실 나도 언젠가는뭐 급등하겠지. 그런데 이만개이 있기 때문에 손실난 거다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기본 내탁금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대출 되죠. 기본 내탁금이 천만 원인데 천만 원 밑으로 이제 자금이 손실 나가지고. 해버리면 이제 이건 매수 매도가 안됩니다. 대출 예, 돼요, 대출 퇴출. 또 어디에서 천만 또 가져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기를 잘못 맞추면 깡통이 되죠. 시기 아무 데나 매수, 매수 시도가 시기가 있는데, 매수, 매도 시기를 못 맞추면 깡통 채로가 되죠. 예. 이제,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서물 옵션에서. 뭐, 어제 뭐, 보이던 회원이 안 보입니다. 뭐, 일주일 전에 뭐, 그렇게 활동 열심히 하던 카페에서 회원이 안 보입니다. 뭐, 없어요. 소식도 없고, 아무 기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이 옵션 투자입니다. 대박을 원하긴 원하는데 대박이 그렇게 나오지 않죠 뭐 예측하고 영 반대반응으로 갑니다 예측을 다 맞추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측을 맞추긴 맞추되 또 그걸 뭐 대응을 잘 해가지고 끝까지 수익을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과 대응을 잘 병행을 해서 어, 자금을 관리를 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면 그, 그걸수록 끝내야 됩니다. 근데 더 먹으려고 10만원 더, 더 채우려고 100만원 채우려다가 90만원까지 갔는데 1 0만원 채우려다가 90만원 번 것도 다 날리죠. 마이너스 또 500만원이 돼버립니다. 이게. 손절을 못해가지고. 사람십니까? 그렇거든. 아까, 아까, 아까까지만 까 해도 9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막뭐 90만 원 벌다가 려또더 더 날라가 버리고 계속 매매가 엉망이 됩니다 이시장이란 것이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이 계속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있는데 뭐그 시장을 구별을 못하고 자기 망고에 자기 생각대로, 아,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뭐, 어? 망고에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죠. 계속 이제 계좌가 쪼그라드니까 더 이제 주급증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못볼수익률이 높으니까 이제 수익나도, 수익나도 어, 수익 이제 청산을 못 해요. 더 먹으려고. 근데 그 수익났던 계좌가 또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계속 이제 악의 구릉태에 빠르지죠. 자, 이런, 이 옵션이란 것이, 뭐 선물이란 것이 이렇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내 예상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깡통을 100개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와 선물 옵션은 다르단 말이죠. 특이 옵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깡통 납니다. 위클리 옵션은 뭐 일주일 목요일마다 매일매일 깡통 나요. 깡통 챙긴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화면도 다 보여드렸죠. 깡통 나는 게다 제로가 되어 있더랍니까? 깡통 1 0개준비하는데 맨날 그는 거 몰빵 매매 해버리고 그냥 막다 찔러 가지고 그냥 옵션 유클 옵션 만기일 때막그 위험한 걸 갖다가 다 찔러 가지고 깡통 다 내버리고 뭐 그렇게 해버리니 카페 뭐 오지도 않고 뭐 그렇, 그런 사람이 지금 수두룩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현재 한 방을 노리고 또 아까 이제 한 방으로 날아간다, 이 말이죠. 네. 자, 이 코스피 200지수 맞추는 뭐 게임이 바로 이 파생투자인데, 정신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법도 중요한데, 기법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여러 가지 지금 기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또, 방송으로 또 여러가지 양매수 전법이라던가 이런 걸다 공개를 해 드렸단 말이죠 방송할 때마다 그다 어떻게 다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댓글로 또잘 봤다고 또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소식도 없습니다 다 깡통 났다고 봐야 됩니다 댓글 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깡통 안 나고 좀 그래도 수익을 날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없어, 없어요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뭐다 다 깡통 난것 같아요 지금 네. 이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이 선물 옵션 특히 옵션입니다 대박이 있는가 하면 쪽박을 타는 것이 옵션입니다 자이 깡통에서 벗어나는 매매 습관을 또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이 제가 이 동영상으로 한8 0 0회가 넘어요 지금 그렇죠? 8 0 0회 가까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같은 내용도 있겠지만 거의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실시간 자료 대박 터진 날뭐 푸드옵션 대박 터진 날 콜옵션 대박 터진 날그 실시간 자료 움직임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많아요. 그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붐, 해 주붐, 해 놓은 부분도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매 습관을 이게 익혀야지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올라, 어,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을 치었다가 하방 포지션 바로 바꿉니다. 이게 턴납니다 그러도, 그리고 또 하방으로 갔다가 또 상승으로 또 방향을 또 완전히 또 전환시켜요. 이게. 그 외국인이 따라 할 수밖에 없죠. 예. 누구를 믿고요. 매매하겠습니까? 외국인곧그 차트 그 지수입니다. 그냥 선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행보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뭐 오만 가지 장을 막 연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컴퓨터로 그날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나스닥 선물 딱그 자료 뭐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이 만약에 매도 포지션이 많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 큰 폭으로 하락시킵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그러다가 또 나스닥 선물이 갈아가면 큰 폭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나스닥 선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포지션이 다르게 움직였다 간밤에 그냥 자기 포지션이 만약에 매도가 많은데 하락 방향이죠 그런데 나스닥이 선물이 올랐다 간밤에 그러면 요동치는 장을 만들죠 완전히 막 폭락을 했다가 폭등했다가 막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방향감각을 성실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러다가 유의 나스닥 방향대로 원치시켜 버리죠 이렇게 래 장을 천란하게 움직여 버렸는데 여기서 판판이 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깡통 100개가 그냥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깡통 100개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분의 1로 쪼개야 되겠죠? 100분의 1로. 그죠? 하하 참.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들은 마틴 매매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자금으로 외국인은 절대 몰빵매비 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그냥 몰빵으로 그냥 막 칠러놓고 그냥 막, 아, 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랬니? 그게 뭐, 먹혀도 됩니까? 그냥 들어오는 족족 다 빨아먹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선물 뭐 이런 거, 옵션 움직이는 패턴을 보시면 내가 딱 진입하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 절대로. 내가 손절 나올 때까지 막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손절하면 또 올라가죠. 예. 예. 자금이 클수록 말이죠. 타켓가 됩니다. 타켓, 여러분. 그냥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소액으로. 예. 타켓 안 당하려면. 자, 이점 명심하셔야 되고. 음. 자, 상승장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시장을 이끕니까 <웃음> 답을 만들어 놨는데. 네, 외국인이죠, 외국인. 거대 세력 외국인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시장이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현재. 이거. 자, 현재 오늘 주가, 종합주가 지수는 200, 2600. 38.05입니다. 자, 이 상태죠. 그죠? 이 상태입니다. 자, 종합 주가 지수할 때 지수가 있죠, 지수. 왜 종합 주가 그냥 그냥 종합 주가로 하지. 왜 지수라고 할까요? 예, 네, 지수 인덱스라고 하죠, 영어로. 인덱스. 지수. 지수에는 100이 존재합니다. 100. 항상 100이 존재해요. 자, 100이 언제입니까? 종합 주가 지수에 백이 언제가 백이 되겠습니까? 뭐 이때는 1439.43인데 백이 존재하거든요. 백이 언제입니까? 자. 월봉으로 안 볼까요? 월봉. 쭉가면은 백이 나타납니다. 백이. 자,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언제가 백이 될까요, 여러분? 종합 주가 지수. 아는 사람 주가,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이 100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이 언제냐면, 청, 이거 보시면, 1980년 1월 4일입니다. 1980년 1월 4일날 100입니다. 언제? 시가가 100입니다. 시가. 동시효과 나오잖아요? 동시효과 나오고, 9시 이제 동시효과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뭐, 뭐, 5만원도 있고, 뭐, 뭐, 8만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가가 정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가 또, 뭐, 40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걸 발행 주식수로 가정평균에서 가격이 나올 거예요, 또. 그 가격을 100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게 100입니다. 그 가격이. 평균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 날이 바로 1980년 1월 4일 시가를 100으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 금융 개방이 되면서 우리 변방 국가가 말이죠 아시아의 변방국가 대한민국에 언제 알려졌습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에 86 아시안 게임이죠 86 아시안 게임 자86 아시안 게임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승합니다 외국 자본이라는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자금은 몽땅 들어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높았어요. 십몇 프로, 막, 어떨 때는 20%짜리도 있고, 예. 금융개방이 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금리 가격이, 가격 자체가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돈도 가격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금리란 말이에요. 금리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주식지상은 상승하죠. 예. 아니 돈으로 막 주식을 사는데 그동안 뭐 매수세력도 없습니다. 누가 매수합니까? 그냥 사당이나 어? 경영자나뭐 주식 매수하지. 예, 매수하는 세력 별로, 별로 별로 없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근데 예, 금융 개방 이렇게 예, 되면서 예, 외국 자본이 우리 해 나라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돈으로 삽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매도 세력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장이죠. 이 상승장 매도 세력이 없으면 매수 세력이 강하단 말이죠. 매수 세력이 돈으로 그냥 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은 다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웬만한 회사는 다 실적이 좋은 회사고, 실적하고 거의 무관하게 그냥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죠. 외국인들이 실적이 좋은 회사 안 삽니다. 외국인들은.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사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 변방국가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죠 88올림픽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 칩니다 그죠 88올림픽 이 끝나니까 예, 행보장을 딱 만들죠 여기서 매수한 세대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행보장을 만들고 다 90년도 됐습니다. 또 하락장이 나오는 거죠. 자, 91년도 김영산 정부가 들었습니다. 91년도 행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좀 하락하죠. 93년도 또 상승 조금 하고 이렇게 주가는 변동을 합니다. 그 다음 94년도 올라칩니다. 자, 95년도 또 행보하죠. 자,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선물 시장이 개장됩니다. 아, 드디어 선물 시장이 개장됩니다. 96년도. 자, 97년도 옵션 시장 개장겠죠 옵션 시장. 폭락합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로 수익을 땡겨가죠. 이게 최저가까지 277까지 내려가죠. 종합주가 지수인데. 끝없이 내려갑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가 277까지 내려갑니다. 자, 98년도 IMF 기금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자, 외국 자본이 기금이 들어오면서 예, 주가는 올라가죠. 자, 증시에 이렇게 돈으로 사면 올라갑니다. 그죠? 한 1년 정도 올렸다가 또 하락시킵니다. 2000년도 또 밀리언 엄 Y2K 하면서 예, 하락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행보장에도 연출되죠. 자, 2001년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2001년도 9월달, 여기가 이제 9월달인데, 9월 28일, 이거 월봉이니까, 월봉 차트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9.11 테러. 2001년도 9월 11일이 9.11 테러. 옵션, 푸 옵션에서 500배가 터집니다. 아침에. 이틀 전이었죠. 만기일그 근데 이게 500배가 터진 옵션이 만기에 일또 재료가 되버립니다. 예, 엄청나게 예, 무섭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월달까지는 하락을 하던 주가가 10월달은 올라칩니다. 또 이렇게 <웃음> 한 6개월 올라칩니다. 그죠? 6개월 올라치다가 또 하락시키죠. 또 1년간 하락시켰다가 또한 1년간 또 올리죠. 6개월간 하락했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이 또 옵니다. 하하, 2,005년도죠, 그죠? 자, 2,005년도 저희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칩니다. 이때가 이제 1,000 포인트입니다. 고가가 1,113 포인트입니다. 1,113 포인트. 2,005년도 7월 29일입니다. 역사상으로 이제 고점이 돌파하는 상승장이죠. 상승장일 때는 계속 고점을 상승시키죠. 한두 달간 하락했다가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또 행보장을 만듭니다. 이 올라왔던 거 행보했다가 2007년도 또 상승장을 만듭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01년도 행보장을 만저 아, 상승출세장을 만들고 또 개박살내죠. 자, 금융이기화입니다. 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담보대출, 그, 불량 담보대출입니다. 불량, 아주, 그걸, 미국의 프라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하락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이 폭락할 때막 주식 시장이 망하는 줄 알죠. 그때 2008년도 10월 30일. 저가는 892까지 갔습니다. 892. 종합 주가 지수 892까지 하락합니다. 그것이 이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언제? 3월 30일 날. 3월 30일부터 이제 이걸 고점을 돌파하죠. 상승장이,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상승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상승장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4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월간 떠올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패턴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폭락했던 걸 갖다가 끝없이 올리죠. 그려놓고는 2012년부터는 도 계속 또 행보합니다. <웃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행보를 합니다. 한탕 해먹고 떠났다는 거죠. 여기서 폭락시켰다가 한탕 해먹고 폭등하면서 해, 해먹고 이제 날란 거죠. 잔챙이들만 남은 거예요. 이 시장은 한 3년간, 그죠? 4년간, 5년간. 5년간 이제 국내 시장 잔챙이들만 남아 가지고 그냥 갈짝갈짝 매수매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2017년부터 또 자금이 들어옵니다. 거대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이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2017년도 상승시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또어 하락도 시키죠. 1년간 또 하락도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렇게 상승시켰던 세력이 이렇게 이제 한, 한 5, 6개월 동안 그죠? 이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죠? 상승시키면서 하락 구축을 합니다. 선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푸드 없이 매수. 그래가지고 꽝 내리치죠. 한 2, 3개월 또 행보했다가 꽝 내리쳐버리죠. 그죠? 이게 60일 선인데, 월봉상 60일 선을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한탕 해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탕 해먹는 장대음봉 있잖아요, 그죠? 장대음봉. 이런 걸 노려야 돼, 이런 걸. 여기서 이제 대박이 크게 나니까, 네. 이렇게 한탕 해먹는 국까지 있단 말이죠. 늘뭐 장대음봉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쑥내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죠. 행보를 해놓고 한달해해 먹고 날아라가버리죠 이게 없어요. 그뒤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 2020년도 1월 달부터 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이를 말경에 코로나 허, 허,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이때 또 1400 포인트까지 하락하죠. 이 3월 19일까지가 최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갑니다. 증시 안전 자금 재정 정책을 쓰니까 코로나가 뭐 만연해도 그죠?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요. 이게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죠. 돈으로 주식 사재끼니까 매도세력을 능가하는 매수세력, 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뭐 2, 3일만 하락하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구고요이 정거점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렇 그리고 또 정거점에서 또 지지했다가 폭등을 시켜버리죠. 자, 2020년도는 완전히 폭등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폭등을 시키면서 납회일을 맞이하고 2021년도 1월달에 최고점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정시에. 3,316.08까지 올려버리죠. 하하. 3,300, 3,000포인트 간다. 3,000포인트 간다. 그런 말을 여기서 실현시켜버립니다. 무려 3,316.08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또 하방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왔다 갔다 행보장을 만들면서 서서히 팔기 시작하죠. 2021년 7월달부터 언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1월 30일 날 확실하게 끊어먹고 또 상승으로 끊어먹고 1월 날 2022년 1월달 결정적으로 한방 내려 꽂았서첫 벌입니다. 이때가 1월 27일 404배가 터진 현장이 있었던 글죠 동영상으로 다 있죠. 404배가 터진 동영상 그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이때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푸드옵션에서 404배가 터져요. 404배가 이때 외국인 주식 1조 7천억을 내다 팔입니다. 1조 7천억 주식을 내다 파니까 연기금에서 1억, 1조를 매수를 했는데도 폭락합니다. 하하. 아, 1조 7천억을 내다 팔아버리니까 뭐 이래 장태웅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팔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은 푸드옵션을 또 매도로 합니다. 푸드옵션 푸드옵션 매도는 상승 방향이죠. 푸드옵션 매도를 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푼 매수를 하는게 아니고 푸드옵션을 매도합니다. 매도는 상승이죠. 그 뒷날 상승을 이미 구축을 했단 말이죠. 그 뒷날 1월 28일날 금요일인데 폭등해버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푸스로 하방으로 한탕 해먹고, 아, 또 콜로 한탕 해먹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잔챙이들만 남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지금 올라갔죠, 그죠? 지금. 21선을 돌파했습니다. 5일선도 이 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거대한, 어, 초, 우량, 어, 초, 어, 초, 어. 이 세계로 움직이는 제일 큰 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승시키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느냐? 하하. 주봉상 지금 매수 신호가 뜹니다. 그죠?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21선,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차트에서 21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자, 121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집에서야 테드 크루스가 발생하죠. 그죠? 조만간 그렇죠? 발생한단 말이죠. 잡으면 되겠습니까? 상승 안 되겠죠. 왜안 됩니까? 과거를 보면 알, 알 수가 있죠. 과거 잡으면 안 됩니다. 말이죠. 단기적으로 는 잡아도 돼. 그죠? 상승으로 자, 잡으면 어떤 결과가 쳐래될까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유사하죠. 여기하고, 저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지금 매수신호 떴잖아요. 주봉서 여기도 매수신호 떴죠. 자, 여기 21선 있죠. 그죠? 21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 정말 유사하죠. 그동안 행보했죠 여기. 여기도 행보했죠 그죠? 부딪히고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죠? 21선까지 올렸다. 그죠? 기분만 하키죠. 그죠? 그지고 여기서 21선이 예,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예, 아, 행포해 버립니다. 그죠? 아, 이렇게 이런 전법을 예,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시킨단 말이죠. 예, 4주 연속 올렸다가, 사주 연속 폭락시키는 거. 10월 초였는데, 그때는. 그러면 지금 6월 초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지금. 야, 야, 일시적으로 이번에 올려가지고 하락으로 한번 한탕 해먹겠다는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렇게 차트 이렇게 분석을 해, 하면서 이런 걸 발견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거 언급 안 하면 모릅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20, 121선 하방 돌파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121선 이제 돌파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241선까지 가버리죠? 네. 241선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뭐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안 맞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양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죠. 모양 자체가 뭐 세상을 돌고 도는 거니까 올라갔던 주식이 내려가고 올라갔던 주식이 내려가고 그죠? 내려갔던 주식이 올라가고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올려놨다가 한방 때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승장도 살펴보았고, 에, 지금 흐름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실 수 있는 어,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주식 상승장의 특징과 대박은 예상밖에 일어난다는 점, 실패할 수 없었던 주식 수, 음, 어, 경험, 어, 주식시장, 이런 걸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